윈도우에서 보여지는 글자 크기는 모니터 해상도가 커질수록 작아집니다. 4K 고해상도를 지원하는 모니터를 구매를 했다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글씨가 작게 보여서 답답하실텐데요. 윈도우에서 보여지는 글자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은 설정 메뉴를 통해 아주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탕화면 빈 곳에 마우스 클릭, 디스플레이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디스플레이 설정 창이 열리면 배율 및 레이아웃 바로 밑에 있는 텍스트 앱및 기타 항목의 크기 변경이라는 부분이 있죠. 배율 크기를 선택을 하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125%로 클릭을 해도 보이는 글자 크기가 확 달라졌죠.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은 모니터 해상도에 따라 크기 차이는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크기를 조절을 하면 바탕화면에 보이는 아이콘과 글자 크기 모든 메뉴가 전부 다 확대돼서 보여집니다. 단순하게 바탕화면이라든지 웹 브라우저에서 글자 크기를 조정하는 것은 키보드에 있는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마우스 휠 드래그로 이동해서 선택을 해도 됩니다 혹시라도 175% 이상으로 더 키우고 싶다 그럴 때는 하단에는 고급 배율 설정을 누릅니다. 여기에서 100에서 500% 사이의 비율을 직접 입력한 다음에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데 수동으로 배율을 더 높게 키우게 되면 자잘한 오류 라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권장하지 않는다고 나오죠? 어찌 됐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용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윈도우뿐만 아니라 특정 프로그램이나 앱에서 글자 크기를 좀더 키우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바로가기 아이콘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이 설치된 경로로 이동해서 실행 메뉴에 마우스 클릭을 한 다음에 속성으로 이동합니다 속성 창이 열리면 호환성 탭을 누른 다음 높은 dpi 설정 변경을 누릅니다 속성 창이 열리면 마찬가지로 하단에 있는 높은 dpi 조정 재정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 항목에 체크를 한 다음에 드롭다운 목록에서 시스템을 선택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 글자 크기를 조금 더 키울 수 있고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메뉴가 너무 많아서 잘라져 보이는 그런 부분도 모두 하나의 해상도 크기에 맞춰서 한 화면에 다 보이게 됩니다 단점이라면 약간 뭉개져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설정을 해서 확인을 해 보시고 본인한테 잘 맞으면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아니다 싶으면 알려드린 속성 메뉴를 이동해서 다시 체크 해제를 한 다음에 원상태로 되돌리시면 됩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